지난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치원은 유난히 돼지, 특히 금돼지와 많이 엮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도 지난주에 이어 최치원과 관련된 또 다른 금돼지예요. 이둘은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지난주 에기의 금돼지가 남성이지 않을까 싶었다면 이번주 에기의 금돼지는 반대로 여성이 아닐까 싶은 요괴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난주 영상을 먼저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잠깐 지난주 금돼지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미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금돼지 이야기는 마산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중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 전 지금의 김해에는 가락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가락국에는 정말 진짜 엄청 아름다운 미희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요 가락국의 왕은 미희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해서 그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미희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궁에서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가락국의 왕은 당연히 미희를 다시 찾으려 했습니다 미희를 찾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방방곡곡의 사람들을 보내 미희를 찾으라고 시켰죠 그렇게 미희를 수소문하던 어느 날 자신이 미희를 본적 있다고 주장하는 어부 하나가 나타납니다. 어부는 마산, 당시 골포의 앞바다에 있는 도섬이라는 곳에서 아름다운 여성을 봤다고 했죠. 아마도 자그마하고 별 볼일 없는 도섬에 엄청난 미인이 있는 게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 어쨌든 왕은 그 어부의 말을 듣고 도섬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특사가 도착해 보니 정말로 그 섬에 미희가 있는 거예요. 미희를 본 특사는 당연히 그에게 왕이 있는 궁궐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미희가 갑자기 금색돼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금돼지로 변한 미희가 크게 울부짖자 미희의 주변에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미희는 골포에 있는 산인 두척산의 큰 바위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에서 이 일을 목격한 특사는 그 즉시 왕에게로 돌아가 자신이 본 일을 보고합니다. 미희를 찾긴 했는데 금돼지로 변하더니 두척산으로 사라지더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왕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피는 데가 있었거든요. 사실 왕이 미희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던데 백성들은 이상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 그 중에서도 어린 여자아이나 젊은 여성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일이 있곤 했거든요. 백성들은 이 일을 두고 밤마다 금돼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간다고 수군거렸고이 소문은 이내 왕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희가 하필이면 금돼지로 변했다니 왕은 당연히 미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은 두척산의 군사를 보내 산을 포위했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점점 포위망을 좁히며 금돼지가 사라져버린 바위 근처까지 다가가자 바위 위에 갑자기 아름다운 모습의 미희가 나타났습니다. 멀쩡한 모습의 미희를 본 군사들은 특사가 그랬듯이 미희에게 다시 궁으로 돌아가달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들은 미희는 다시 한번 늙은 금돼지로 변했습니다. 금돼지로 변한 미희의 날카로운 이빨은 너무 위협적이어서 겁을 잔뜩 먹은 군사들은 칼과 창, 활 심지어는 돌까지 총동원해 금돼지를 잡으려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계속해서 병사들의 공격을 받던 금돼지는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름 한 줄기가 미희가 있었던 도섬으로 날아갔고 바위 틈 속에 있어야 할 금돼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바위 틈 속에는 사람의 뼈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금돼지는 퇴치되고 이상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이 날이 지난 후로부터 도섬 근처에서는 밤마다 돼지가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상 현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신라의 최치원은 골포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기 위해 월영대를 찾았습니다. 월영대는 골포의 바다 바로 앞에 있었던 만큼 월영대에서 풍경을 감상하던 최치원도 도섬을볼수 있었는데요. 최치원이 월영대에 있던 날 밤에도 어김없이 도섬에서는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돼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현상을 본 최치원은 바로 도섬을 향해 활을 쐈습니다. 최치원의 화살은 도섬에서 나오던 이상한 빛을 두 갈래로 나누었고 그후 빛은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최치원은 도섬으로 가서 어제 쏘았던 화살이 꽂힌 곳을 찾아 제사를 지내주었고 이후로 이 도섬에서는 이상한 빛이 보이지도 돼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미희는 늙은 금색 돼지 요기입니다 본모습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돼지였다는 걸 봐선 아마도 평범한 돼지가 엄청 오래 살아서 금돼지 오괴가된것 같지만 이 금돼지의 본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금돼지는 인간, 그것도 엄청난 미모를 가진 여성으로 변신할 수 있거든요. 미희는 이 능력으로 갈았고 우리가 금관가야로 알고 있는 나라의 왕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모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 중국의 구미호 달기가 생각나기도 하는 대목이죠. 달기도 원래는 요괴였지만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해 왕의 환심을 샀잖아요. 다만 미희는 그런 요괴들과는 달리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달기는 잔인한 행위를 즐기기 위해 왕을 유혹해 권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미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의 사랑을 받은 후 별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희가 왜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해 왕의 총애를 받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사실 미희의 행적을 보면 미희는 오히려 왕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두 번씩이나 궁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미희는 궁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미희는 인간으로만 변신할 수 있는 건 아닌 듯합니다. 미희가 두 척산 바위 위에서 떨어졌을 때 갑자기 한 줄기 구름이 피어나서는 도섬으로 향했고 금대지로 변한 미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사람의 뼈만 가득했다고 했죠. 이걸 보면 아마도 미희는 구름으로 변신할 수 있고 구름인 상태에서는 순간 이동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야기 속 미희의 행동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굳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본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거였죠 군사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금돼지의 모습으로 싸우는 게더 유리해서 그랬다고 쳐도 왜 굳이 자기가 인간인 걸로 알고 있는 특사의 앞에서까지 금돼지로 변해야 했을까요 자신이 요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게 없을 텐데 말이죠 물론 제가 이걸 미희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겠지만 미희는 인간으로 변신한 상태에서는 구름으로 변신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변신한 모습에서 본 모습으로 돌아간 후또 다른 변신을 하는 건 가능해도 변신한 상태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건할수 없어서 인간으로 변신한 모습을 풀고 금돼지로 변한 뒤 다시 구름으로 변해 도망가야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미희는 특사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군사들의 앞에서도 금돼지로 변해 그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미희와 지난주에 다른 금돼지는 같은 종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닮았습니다 이 둘은 일단 근거지로 삼는 장소부터 비슷합니다 지난주 금돼지가 뒷산의 바위 틈 사이에 있는 이계 혹은 굴에 살았던 것처럼 미희도 두척산의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굴을 근거지로 삼았죠 이 둘은 가진 능력도 꽤 비슷합니다. 이두 요괴 모두 날씨를 조종하는 능력과 변신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미희가 금돼지로 변신할 때 검은 구름이 생겼다는 대목은 금돼지가 사람을 납치할 때 날씨를 조종해 먹구름과 세찬 비바람을 만들었다는 대목을 연상하게 합니다. 미희가 금돼지에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했듯이 지난주 금돼지도 흰 영감으로 변신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이들은 심지어 하는 짓도 비슷합니다. 둘다 인간, 특히 젊은 여성을 납치하니까요. 다만 납치의 목적은 조금 달라 보이긴 해요. 금돼지는 여성들에게 둘러싸여서 환각을 즐기려고 납치했지만 적어도 미희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미희의 납치 이유는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굴 속에 사람의 뼈가 가득했다는 묘사를 보면 잡아먹기 위해 인간을 납치했다고 추측할 수는 있어 보이네요. 이야기 속에서 미희는 수많은 군사들에게 습격을 당해 바위 틈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그냥 쪽수 앞에 장사 없는 요괴인가 싶지만 이때 미희는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 이후로 도섬에서 매일 밤마다 돼지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수상한 빛이 보였으니까요 미희가 진짜 퇴치된 건 최치원이 미희가 있는 도섬을 향해 화살을 쏘고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희는 아마도 가라쿠 군사들에게 습격을 당한 뒤로 크게 다쳐 아무 행동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가 최치원의 화살을 맞은 뒤에야 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가라쿠 군사들 중에서도 최치원처럼 미희에게 화를 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쏜 화살은 미희를 죽일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았죠. 군사들이 쏜 수백 발의 화살보다 최치원의 화살 한 발이 미희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물리공격도 미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비범한 인물의 공격이 미희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것 같아 보이네요 사실 미희의 최후에 비하면 지난주 금대지의 죽음은 호상 그 자체입니다 미희를 사랑하는 왕이 통치했던 김해의 가락국 그러니까 금관가야는 532년에 멸망했고 같은 가야인 대가야도 562년에는 멸망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치원은 신라말기더 정확히는 9세기 중반에서 후반의 인물이에요 미희가 532년에 군사들의 습격을 받았다고 쳐도 최치원이 태어나기까지는 아직 300년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희는 군사들의 습격으로 부상을 입고 섬으로 도망가서는 회복도 못한 채 30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말이 되죠. 사람들을 납치한 죄로 300년 동안 병든 채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았다니 역시 사람이 든 욕에 든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 같네요. 우리는 미희가 살던 굴에 사람뼈가 있었다는 대목에서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 납치를 했구나 하고 추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 어디에서도 미희가 사람을 먹기 위해 납치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유를 제멋대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 당시 가야국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흉흉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죠. 오랜 시간 동안 도섬에서 살던 금돼지는 이 모든 일이 선하지 못한 왕 때문에 생긴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색에 빠진 인간이 가장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해 왕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선하게 만들려 했죠. 하지만 당연히 왕은 미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폭군이 되어갔고 백성들은 점점 더 고통받았죠. 결국 미희는 왕과 나라를 포기한 채 궁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백성들은 포기할 수 없어서 매일 밤 홀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사는 이계로 데리고 갑니다. 힘든 사람들이 이계에서 더 이상 울지 않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요. 미희와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고 그들을 돌보는 미희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미희와 달리 이들은 살날이 정해져 있는 만큼 죽는 이들도 생겨났죠. 사람이 언젠가 죽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미희는 이 일이 마치 자신의 능력 부족처럼 느껴졌고 이계로 가는 통로인 동굴에 죽은 이들의 뼈를 모아두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더 능력있는 요괴가 되면 이들을 마법으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미희는 왕의 곁을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전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흉흉한 일은 왕이 마음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니 왕이 여색을 접고 술을 끊고 백성들을 돌보면 이 모든 일들은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거라고요. 미희가 한 말은 단순한 예언에 불과했지만 이 말을 들은 왕은 미희가 자신을 저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희가 있는 곳으로 병사들을 보내 그를 죽이려 했죠. 하지만 미희는 병사들을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결국은 불쌍한 백성들이었으니까요. 위험만 하던 미희는 결국 바위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고 이후로 이계에서 나갈 수도 이계를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도 없는 요괴가 되어 자신이 사랑하던 이계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맙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미희는 매일매일을 울부짖으며 보냈고 카라곡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합니다 미희가 죽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건 몇백 년이 흐른 후 최치원이 완벽하게 소멸시켜준 뒤였죠 너무 광어리 해서 말이 길어졌지만 이런 내용으로 만화나 소설이 나와서 재밌게 볼수 있을 날이 오면 좋겠네요 미희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야기 속에서 도섬이라고 불렸던 곳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고요 최치원이 화살을 쏴서 금대지를 물리쳤다고 하는 월용대도 아직 남아있어요 혹시 창원으로 여행을 갈 일이 생긴다면 그곳에서 미희의 이야기를 곱씹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리언이었습니다.